안녕하세요. 별랑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0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지난해차도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죠? 어,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40회 유튜브 방송은요.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네수중한개 이상 필출 어, 화요일날은 일부에서는 약수 또는 제수를 총정리했고요. 2부에서는 네수중 1에서 2수 수요일날은 일부는둘중셋중 하나 이상 필출 2부는 필출 끝수 목요일날은 어, 이번주 고정수를 6구를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어, 이월 수를 어, 올려드렸어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난 카페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우선 그 확인을 꼭 하시고 자료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를 보시고서도 뭐냐면 누가 제일 수 하려면 이렇게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주차 이 별난 카페가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복귀 방송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1,40회 0 월요일 방송 내수 중한개 이상 필출 복귀입니다. 어, 이게 어, 두주차 나올 시기가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통계 자료는 어, 오류가 나도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거의 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수학 공식 마냥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어, 그 거의 어, 유사하게 맞아 떨어지죠 통계는 그래서 어, 이번 주는 꼭 필출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에서는 어, 두 개가 나왔네요 보너스 볼까지 해서요 그렇죠? 어, 이렇게고 어, 원 이건 밑에 있는 건 원본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실당번하고 보너스번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이거에서 뽑은 게 아닌데 우연히 이 자료에 다 들어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현재 7월 말 중이라서 이것도 필출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번, 26번 이렇게 다 여기서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6번까지 세개가 나왔습니다. 어, 이게... 두 주, 두주 차, 나올 시기가 지났는데 안 나와가지고, 어, 좀 상당히 미안, 아, 죄송스러웠어요.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혹시 피해를 보는 사람, 피해를 보는 분이 안 계실까,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라서, 이번 주에는 꼭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나올 거라고 했는데 또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통계는 거의 근접을 합니다. 우리가 나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다음은, 어, 화요일 날 일부 방송입니다. 어, 약수 또는 재수 제외수. 어, 재수로 사용을 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래서 약수로 분류했다가, 피, 어, 그, 필요하면, 지금 뭐냐면, 어, 그 약수를 분류해놓고 나머지 수에서 안 보이면 다시 갖다 쓰는 그러한 수로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거는 어, 그 여론조사까지 제가 했었는데 어,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 주에도 또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어, 우선 이, 이게 이 자료가 필요하신지 한번 댓글로 한번 다뤄보세요 이게 도움이 되시는지 자 한번 보실까요? 어. 34 였습니다. 좌측으로 어, 4연속 올라갔고요좌 대각선으로요. 그 다음에 여긴 계단타기를 하면서 4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34 가요. 그 다음에 어, 또 어, 하나가 더 있죠. 34는요. 어, 여기서 보시면 어, 좌측으로 또 4연속 내려온 거였죠. 그래서 여기는 34는 제외수 적중을 했습니다. 제외가 됐어요. 그렇지만, 어, 제외로 사용하시라고 드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외 적중이라는 건, 어, 그, 제외가 됐다는 말씀이지, 뭐, 이걸 제외수로, 어, 이 별난카페가 안내한 건 아닙니다. 약수로 안내를 한 거예요. 어, 결, 저, 결정은 이제 각자가 하시는 거고, 어, 별난카페는 자료만 보여드린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는요, 2였습니다. 2가, 5연속 줄이고 여기서는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개의 자료가 있었는데 이두 약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 접종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 6이었죠 6위, 6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고요. 또 좌측 대각선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아, 계단 타기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개 어, 적중을 했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올린 자료가 많아서 어, 시간이 좀꽤 걸릴 것같으네요 어, 여기는 12입니다. 12가 자료가 두 개가 있었죠. 여기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이렇게 하면서 4연속을 갔고요. 여기는 좌측으로 두계단씩타면서 4연속을 갔습니다. 아, 요것도 제일 적중했습니다. 다음은, 어, 1이었습니다. 좌측 대각선으로 사연속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도 적중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 9였습니다. 9가 퐁당퐁당 사연속으로 올라갔는데, 아, 요것도 적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퐁당퐁당 자료는 이제 앞으로 조심을 해야 돼요. 요게 나올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퐁당퐁당 올라간 이 수는 나와도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출할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습니다. 이게 6연, 6연멸에서 13연멸 사이에서 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할 시기가 임박해서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요건 제거할 때. 자, 다음은, 어, 좌측 대각선으로 4연속 간 10이었습니다. 요것도 제일 적중했고요. 다음은,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간 20입니다. 이것도 제외 적중했죠. 다음은, 어,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퐁당, 아, 당, 퐁, 퐁, 당, 퐁, 퐁, 이렇게 4연속 올라간 겁니다. 이것도 제외됐어요. 아, 이거 당, 퐁, 당, 퐁당, 퐁당 또는 어, 퐁당당, 요, 요, 이렇게 칸띠기로 올라가는 거,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나올 시기가 임박해졌어요. 한, 매주, 한 개에서 많으면 세 개까지 요게 형성이 되는데요. 어, 요게 필출할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우측 대각선으로, 어, 4연속 올라갔어요. 44. 이것도제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약수들을 11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어, 지금 그 규칙을 들, 어, 규칙을 약하게 타는 것들이라 어, 그거 오히려 그런 것들 올려드리면 어, 혼란이 오실까봐 그래서 어, 안 올려드렸어요 예, 규칙이 있는 수들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 11개를 소개를 했는데 어, 이번에 모두 제외가 됐네요 어, 일반적으로 1개에서 2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어, 가끔 전멸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또 가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약수에서 4 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어, 전멸하는 경우였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다음의 차에는 한개 어, 정도 한개 내지 두 개는 어, 이 약수에서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어, 개에서 두개 정도는요. 어, 그 연속해서 이게 전멸하는 경우는 또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이 때문에, 물론 가끔 있습니다만은, 흔하지는 않아요. 이 때문에, 다음 2차는, 이별란카페가 잡는 약수 중에서, 1개에서 2개 정도는 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요일날 2부 방송입니다. 넷중 하나 또는 둘수 회귀분석 자료였죠. 이 회귀분석, 별란카페가 뽑는 회귀분석 자료가 적중률이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어, 신기하게 이번 2차에 전멸을 했어요. 요 전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어,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습니다. 원본 자체가요. 어,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어, 이 원본에서는 어, 보통 2개 이상,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출하는 경우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수 뽑은 것도 뭐 빈깡통에서 뽑아왔으니까 이거 전멸을 했죠. 아, 이거 하나가 속을 썩였네요. 이거 하고 어, 이제 또 다음 그 그룹에서 그 여기 둘중셋중 중 하나 이상 했는데 아, 여긴 둘중셋중 중 여기다 강조를 했어요. 뭐냐면 아, 여기 이거는 한 개죠. 한 개. 그래서 이거는 이한 개가 현재 구연멸이에요네수잖아요네수이한 그룹이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수 이게 현재 구연멸인데 1회에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8연멸이 1009회에서 1016회 여기가 8연멸입니다. 최근이죠. 그 전에는 8연멸 이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현재 신기록 중인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콜드수로 다 빠져버렸잖아요. 콜드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차쿨 주수는 어, 이수 중에서 우선 먼저 찾아봐야 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일단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어, 이 별난 카페는 어제 어, 토요일 날 오후서부터 어, 일정이 있어서 아직 자료를 아직 검토를 아직 못했어요. 지금 우선 어, 돌아와서 지금, 어, 지금 급한 대로 복귀 방송 먼저 하는 겁니다. 어, 이건 나중에 다, 다음 이 차에. 아 여기 요거 다시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이제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는 하나 중 하나 이상인데 그래서 제목에다가는 둘중세 중만 했지 이거는 제목으로 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신 지금 신기록 중이래도 혹시 또 오류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목으로 달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두두 두 개짜리하고 세 개짜리는 제목으로도 달아드렸었죠. 여기입니다. 지금. 어, 이거 둘중 하나죠 둘중 하나 이상 필출했는데 0 끝수하고 어, 8 끝수입니다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수 여긴 8인수 이렇게 0 끝수, 8 끝수 그런데 어, 0 끝수는 어, 또 전멸을 했고요 어, 8 끝수에서는 8이 출했습니다 다음은 셋중 하나였죠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거세개다 그 이제 묶은 건데요 역시 여기서도 어, 그8 하나만 나오고 한 그룹만 나오고, 어, 나머지 두 그룹은 전멸을 했습니다. 이게, 어, 그, 뭐냐면, 운이 좋으면, 어, 세 그룹이 그냥 동시에 떠가지고 도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전에도 그, 런 적이 있었죠? 두개 올렸는데 두 개에서 그다 떠버리고. 그래서, 어, 아직, 그럴 운이 아직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게 나오시긴 다, 된, 지난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와야 되는 수들인데, 어, 지난해차에 10이나 20, 30은, 제가 앞에서 약수 또는 제2수 거기에서 아다 빠져버렸죠? 10, 20, 30이 다 빠졌습니다. 아, 남은 것은 41화였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 41화에 희망을 걸어봤는데, 이게 전멸을 했습니다. 이40 때문에, 요거 때문에, 아, 6구를을 40을 넣던 거예요. 그러는데, 전멸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세 그룹 중에서 이제 한개 이상인데요. 아, 이거는 지금 현재, 각각 3연멸시이에요 그래서 이게 3연멸 이상인데 3연멸인데 이거 3그룹을 다 합치면 1에서부터 1039회까지 2연멸이 8번 있었습니다. 3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신기록 중이었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세중에서꼭 하나 이상은 출할 거라고 확신이 들어서 제가 이거 올려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개한개 한개 그룹만 나왔네요. 여기 29가 나왔습니다. 역시 두그룹이 어, 여기 나또전멸해서 이제 4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이 차에도 또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어, 필출 끝수입니다. 수요일 날 2부 방송이었죠. 어, 여기 필출 끝수인데요. 여기서는 어, 두 개의 그룹을 올렸어요. 필출 끝수로요. 어, 원래는 세, 세 그룹 으로 올린 꼴이죠. 08 끝수까지 합쳤으면은요. 자, 우선 1년 끝수였습니다. 1년 끝수는 어, 현재 어, 이게 2연멸 중이었던가요? 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 그 그것 그 때문에 이게 필출이라고 본게 아니고 어, 여기서 31과 42를 제거하고 보면 1에서부터 1039까지 5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이게 5연멸 중이라서 어, 타이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0일 그 수는 어, 필출로 이 별랑카페는 본 겁니다. 그는데 여기서는 어, 보너스 볼 11번하고 7당번 31번이 나왔습니다. 31과 41을 제거하고 보면 어, 보너스 볼 하나만 나왔죠. 어, 31은 제거한다면은요. 자 다음은 필축구수또 하나가 있었죠. 어, 여기는 38구 수였습니다. 어, 38구 수가 어, 이거는 어, 저지난 회차에 3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 얘가 이걸 보고서 필출이라고 본게 아니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3과 33을 제거하고 보면 현재 5연멸인데 1에서부터 1039에까지 6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6연멸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아, 이게 필출할 가능성이 높아서 올려드렸는데요. 아, 여기서는 아, 8번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8번 하나가 나왔어요. 자 다음은 0 어, 8끝이었죠 이거는 어 일부 방송에서 어그 그룹으로 올려 드렸기 때문에 0 그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확인한 대로 어 8이 0했죠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찾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구가능성0 0 0 0 0 0 0 0 0 0 0 0 이별난카페가 초구 뽑는 프로그램하고 육구 뽑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대개 이 원본은 적중을 하는데 이번, 이번에는 번 초구도 그랬고 육구도 그랬고 모두 다 오류가 났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나와고 육구가 나오지 를 않고 그 앞에 수절이 나왔어요. 원본에서 여기는 두 개가 나왔던가요? 그랬을 겁니다. 두 개가 나왔어요. 음, 그렇죠. 이, 이 원, 원본에서 원 29하고 어, 3 0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요. 그렇죠?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6구를 대상으로 뽑는 수였는데 어, 6구가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다른 육구가 어, 아닌 다른 구가 어,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어, 이 프로그램에서 육구를 뽑는 프로그램에서 이 육구 이 원본에서는 대개 일반적으로 적중을 하는데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오류가 났습니다. 어, 벨란카페가 그래도 어, 마음 먹고 한번 육구 한번 멋있게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어, 육구 잡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어, 40번 때문에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영구수 중에서 10, 20, 30이 모두 다 아, 약수에 들어가 있어서 어, 요 40이 여기 마침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별난 카페는 40을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는데, 이거 아, 전멸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번 2차에 꼭 살펴봐야 할 구간,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사용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어, 여기에서, 한 개라도 없으면 1등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확신이 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수가 들어갔는지, 한 개라도 한개 이상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올려드린 거였어요. 이건 현재 3연멸 중이고, 이에서부터 1039회까지 3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이번 2차 필출로 보고 올려드렸는데, 여기서는, 어, 11번하고, 보너스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9번이 실당본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지난 2차에도 두 개가 있었죠. 보너스별하고 실당권 이번에도 또 보너스별하고 실당권이네요자 다음은 토요일날 2월수를 올려드렸습니다. 2월수를요. 어, 이거는 이제 위에 거는 이거 참고하시라고 한 거고 오늘 복귀방송을 오늘 일요일날 오후에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거 안내문 올려드리면서 여기 2월수로 올려드렸죠. 음, 2월수 39, 26을 별랑카페가 잡았는데요. 아, 여기서는 어, 한 개만 나왔습니다. 이 별랑카페는 이번에 2월수가 어, 3개 개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3개 정도가 2월수가 있다. 그래서 39, 26, 3개를 잡아서 이 별랑카페 마음은 어, 여기에서 어, 적어도 2개 이상은 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는데 어, 두 개가 나왔죠 26하고 36인데 36은 이펠란 카드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 26이 적중을 했죠 여기서는요 네, 적중을 했습니다 이곳은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유튜브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였고요 어, 필출 3수크롭 어, 자료입니다 어, 필출 3수크럽에서는 이번 이 차에는 연구실에 올린 자료가 모두 실패가 됐어요. 어, 여기 라인님 자리도 어,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 어, 라인님 자리도 이번 주에 이번 이 차에는 어, 실패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실패했습니다또이 어, 별랑 카페가 어, 초구를 이번에 올렸어요. 어, 별랑 카페가 초구 잡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고 그랬죠. 그래서 어, 그걸 적용해서 초구를 어, 잡으려고 했는데. 어, 초구 잡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어, 육구 잡는 거하고 초구 잡는 거, 육구하고 초구만 잡히면 어, 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연구실에는 초구를 올려드렸고요. 또 자유분석실에는 함께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어, 올려드렸는데 어, 여기는 초구는 어, 실패했습니다. 아예 원본 자체 여기 뽑혀온 프로그램에서 뽑은 이 원본에 아예 초구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명을 했고요.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데는 여기는 한 개에서 세개 정도가 나오는 그룹인데 이게 몇주안 올렸죠. 뭐냐면 이게 좀 불안해, 불안한 적, 불안해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그 피해를 입릴까봐 안정될 때까지 좀 다시 지켜보고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안정이 돼서 그때 이제 여기 중단하고 났더니 바로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너스볼 11번하고 실당번 29번하고 또 실당번 36번 이렇게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보너스볼까지 3개가 들어있었어요. 자또 하나 올려드렸죠. 일반 분석실에 또 올려드렸습니다. 어, 이 필출 삼수 클럽 회원 가입만 해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분석실하고 자유분석실은요. 자유 게시판은요. 자, 여기는 20번 때 홀수를 잡았습니다. 홀수를 21, 23, 25, 29, 이렇게, 어, 21, 그 이유는 뭐냐면, 어, 20, 21, 23, 25, 27, 29 중에서 27을 제거하고 보면 현재 9연멸 중이라서, 1회에서부터 1039회까지 12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나머지는 7연멸 이하에서 다 출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29번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 댓글에도 보면 모두 다 전멸로 보시는 분도 계셨던데 그건 뭐그왜냐면 자료상 그러니까 그 틀려도 괜찮으니까 제수 각자 가지고 있는 거좀 한번 올리시면서 한번 토론들을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함께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올려 드린 거니까 어,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트리어도 뭐다 출한다고 해도 괜찮고 다 전멸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벨란카페는 어, 그런 거에 우왕좌왕되지 않습니다. 어, 오직 제, 제 자료만 믿어요. 제 자료만. 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거 꼭 출합니다라도 제 자료상 아니면 아닌 거고 제 자료상 출하면 출하는 거고 어, 또 그런 고집이 있어야 또 로또를 할수 있죠. 네, 팔랑기가 되면 은 어렵습니다. 자 이번 회차 복귀 방송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올린 자료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나름대로 또 해드릴 말씀은 또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려고 해도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